버스 시간까지 1시간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다른 데를 조금 둘러볼까 해요. 돌체인 가바나도 있고 모스키노도 있고 여기지미츠도 있고 필라 매장도 있고 여기 보면 은 폴로 매장도 있어요. 그리고 저쪽 가면 은 스포츠 매장도 있거든요. 모스키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스키노 가방 안 들죠? 내 눈에는 좀 귀염뽀짝하고 예쁜데 모스키노에 왔는데 뉴 콜렉션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신상일까요? 아울렛은 사실상 신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뉴 콜렉션이라고 돼있네. 이 가방 되게 귀엽다. 여긴 다 화려한 것 같아, 가방이. 옷도 그렇고 이것도 너무 예뻐. 약간 구띠 홀스백 느낌이 나는데요? 오, 대박.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117유로라고 하네요 이거 근데 되게 귀엽다 117유로면은 내가 산 구찌가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야 방가 예쁜데요? 이거 예쁘다 아까 그 가방 까만 버전도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모스키노는 까만 것보다는 이런 색이 들어있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 색깔, 연분홍, 이 인디피카 색깔을 진짜 잘 뽑았어요, 여기. 근데 여기도 되게, 연령층이 좀 어린 브랜드인가? 약간 내가 들기에는 너무 영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지갑에 열리지 않네요. 여기는 스페셜 프라이스라고 하네요. 이게 101에서 30%를 더 해주는 것 같아. 되게 싸다. 이거는 122. 이런 제품들이 있고. 어? 여기도 핑크색 있어. 핑크를 진짜 잘 뽑았어. 핑크색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핑크는 얼마야 122에서 30% 더 세일을 해가지고 85. 8 5유로예요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어머, 어머. 여기,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같이 있는 건가? 이것보다는 아까 신상이 더 예쁘긴 해요. 휘뚜루마뚜루템으로 아니면은 사실 분홍색, 뭐 핫핑크 약간 색이 조금 튀는 거는 비싼 거는 좀, 그니까 러 비싼 돈 주고는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쁜 색깔 사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스키노. 이 곰돌이 티셔츠 70% 세일. 되게 세일 엄청 심하게 하는데? 70% 해가지고 96유로. 되게 귀염보짝하지 않나요? 트레이닝복으로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직원이 하나도 없, 어 아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간 민망해. 이거는 후드티인데 304 유로였는데 와 할인해가지고 182 유로. 여기 오염됐다. 이거 반팔은 185였는데 여기서 70% 또 세일. 여기도 60% 세일해요. 여기는 50%. 이거 아기가 입는옷아니겠죠 성인도 이런 거 있나?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 이거 스윙 수트다. Is this for adult? Is this for adult or kids? 아, 음원? 아제 영어 실력이 너무 구렸나요? 스윔 수트라고 써있는데? 재질은? 스윔 수트 같지가 않아요 빨간색 트레이닝복 이것도 세일해가지고 80 유로 여기는 이색깔잘 뽑으니까 이것도 얼만지 볼까요? 59에서 세일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 세일 가격이 안 쓰여있어. 얘는 91에서 세일해가지고 45.5. 반값 할인이네요. 되게 귀엽다. 트레이닝복이에요. 세트. 지갑도 되게 귀여운 게 많아요. 너무 러브 모스키노 이렇게 너무 너무난 모스키노 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살짝 거부감이 드네요. 여기도 40% 반팔이에요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가격 한번 볼게요 81에서 세일해가지고 48유로 세트로 입으면은 이거는 63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유로 정도 되네요 마이클 코스 들어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웬일이야 여기도 진짜 예쁘다 맨날 구찌, 루이비통 이런 것만 <웃음> 이런 거면 관심 있었지 여기도 막상 이렇게 디자인만 보면 여기도 진짜 이쁘네요 이거는 189유로, 199유로 이렇게 있고 이런, 이런 거 휘뚜루 마트루템으로 내면 은 좋겠다 은장, 금장, 패턴 있는 거 있고 가격은 1 1 9에요 여기 너무 좋다 다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옛날에 나 대학생 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335 이런 거.. 어 이거 되게 예쁘다 199 이것도 예쁜데? 189 요새 유행하는? 유행이 지났나? 쉐이브로 되어 있는 거269 이것도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뻐 이거 심지어 50% 세일하고 있어 지금 싶고, 이런 거 무난하게 멜수 있지 않나요? 하나 살까? 음, 도시락통인가봐 이것도 10%까지 세일을 하고 아, 여기 그냥 무난템으로 하나 사도 될것 같아요 여기 너무 쇼핑하기 좋게 돼 있다. 이렇게 딱 가격 있고. 구찌는 하나하나 약간 까보기가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구찌는 하나하나 까면은 막 갖다 줘.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러 가면서. 꽤... 저런 색깔 너무 예쁘다 마이클 코스는 안 매나요? 요새 사람들 안 매나요? 나이키 매장에 왔습니다 나이키 옷을 한번 사볼까요? 갑자기 이게 눈에 들었어 얘는 54유로 한국에선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도 막 세일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거는 24유로 반바지, 남자용 이 셔츠는 38.99 가격이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닌가요? 메리트 있나요? 이거, 이거 따뜻해 보인다 미쳤따리 보면은 얘는 29.99 37.99 오 이거 따뜻해 보여 69.99 어얘 따뜻해보여 운동하기.. 아 어, 아니구나 얘는 51.99 그러고 스포츠 브라 23.99 가격 다 이렇게 있고 레깅스 있어요 레깅스는 37.99 여자 23.99 여자 바지 37.99 가격이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것같진 않아요 확실히 이거는 아랍에서도 한이 정도 가격 아울렛 가면 이 정도 가격하는 것 같아 47.9 키즈용이고 5만 바지 41.99 그냥 까만 바지 볼까요? 바람막이 그냥 바람막인데 가격이 1 0백점구1 9 9 41.99 가격이 오이기모십 44.99 어 이거 입고싶다 따뜻하겠다 그냥 이런 무난한 거는 무난한 코드는? 가격 나아라 가격이 없네요 잠시만요 가격을 뗀 이유를 모르겠네 가격이 안 남아있어요. 모자 되게 싸다. 9.99에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신발 되게 많아요. 이렇게 다 가격이 이거 이쁘다. 64.99. 이렇게 다있어 신발 진짜 많아요! 5정5 0 5 7초 50초, 50초, 50초, 5 0 5 0유로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 4 1 5 43축닌화요축구요 축구화 축구화0 팔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 옷은 다 이렇게 있고 특별하게 막세일을 이렇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 신발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예쁘 바람막이 6 2 9 9 바지 입고 쿠37 37 9 그냥 이런 무난 바지. 무난한 거 열만이야. 얘는 9 37 전쿠. 37 전쿠. 37 전쿠. 37무난37 전쿠. 3 4 9 9 3 이거 쿠쁘다3 16.99예요 무난한 거 많아 57.99 바람막이네 바람막 저지 반바지 29.99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 가방도 팔아요 사방 싸다. 20.99. 예쁘진 않아. 23.99.